루나칭, 루나칭. 야루나의 유튜브. 이 영상은 모든 영역의 시청자가 시청 가능한 영상이에요. 요거 이게 바로 알파 채널이에요. 선택 영역 레이어로고 바로 시지로 영역을 선택해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비스보다더 강화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큐, 큐. <웃음> 일단 선택 영역 잡아줘야 되겠다 이럴때는 알파 채널을 이용하면 돼요 이비스에서 주로 있는 기능이기도 한데 포토샵에도 있더라고요 알파 채널이라는 선택 영역을 칠하거나 해서 선택할수 있는 최고의 갑기 이걸 이용해서 오른쪽을 클릭하면 은 선택 영역 저장이 있어요 선택 영역을 저장한다 누르면 은 알파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투명한지 투명한지 아닌지 만 구분을 해서 일단 선택 영역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또 다른 매개체역을 랍니다 일단 채색 레이어가 분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분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패친으로 한번 선택을 하면 다른 레이어 눈이 다 꺼지니까 RGB의 눈을 딱 켜주시면 이런 화면이 됩니다.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선택이 되는 거고 빨간색은 선택이 안 되는 거네요. 오케이. 이 칠이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? 이런 부분들은 선택 영역 외의 부분들이에요. 한마디로 선택이 안 되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. 지우고 싶은 부분만 빨간색으로 칠하시면 됩니다. 현재 지금 알파 채널을 계속 켜두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심지어 이 알파 채널은 저자까지 되니까 나만 나면 쳤다. 아까 제가 컨트롤 키 누르고 이거 누르니까 바로 선택되는 거 있죠? 짱 좋습니다. 포토샵은 이렇게 알파 채널을 여러 개무한정으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편리합니다. p s t 8만 안에 이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. 무엇보다 레이어가 이비스는 하나만 하고 심지어 선택 다 끝나면은 지워지는 레이어였는데 싹 지워져 버렸거든요. 근데 여기는 이비스하고 다르게 무한정 만들 수 있으니까 유료앱의 힘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. 이비스에도 있는 기능인데 제가 포토제도 또 찾아보니까 이런 기능이 있어서 한번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. 알파 채널도 한번 이용해주세요. 그림 그릴때도 꽤나 유용한 기능이니까 좋은 기능이니까 한번씩 써보시길 권장드립니다.